1번 조용호 3번 4번 조용호 1번3버 4번 유한준 벌스 이전 1기에서판 잡았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속입니다 지금부터 2019대연차 KT 회제 구치전과 대결 2종 해설위하겠습니다 1번 밀 2번 10번 그 2번 3번 서 4번 2대 6점 가자1경기2 5번김번조 3번 3버 4번 유벌1경기에서 영상 명... We'll e e y e 자. Yeah. Yeah. 겸손히 겸손히 겸손히 겸손히 겸손히 겸손히 겸손히 겸손히 겸손히 겸손히 니다손 y o a n t o t a k h b y a r a A i place d j o s e n t 이웃 <목소리도>